이렇게 둘이 보면 은 궁합적으로 되게 좋아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맞아 남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시작하는 운기의 문이 들렸어 올 말부터 내년 초에 조금 혼인 문이 열렸다? 이런 게 조금 있어 여자분 이성적인 건? 여자분 이성적인 거는 자기가 편안한 걸추구해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남자 만날 때도 조금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자기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 안녕하세요. 월화 워라 신당의 월화이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 요즘 바쁘시다는 소문이 음, 있는데 되게 바빠. 어떤 좀 손님이 좀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나 그런 손님이 있었어. 가족들도 화목한데 나 보러 온 손님. 그냥 어. 나 보러 손님이 있었어. 예약하고 왔는데 어. 막얘기시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 덕담 많이 해드리고 그래도 주의할 점좀 일려드리고 음. 그런 적이 있었어. 알겠습니다. 응. 궁합 하나만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웃음> 이렇게 둘이 보면은 궁합적으로 되게 좋아. 되게 보면은 여기 여자분을 남자분이 졸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여. 궁합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맞아.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더 위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분이 뭐 배울 게 많아서 아니면 좀 우상적으로 졸졸졸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여. 여자분 성격은 되게 노력파야 자기가 만약에 내면에서 끌어내지 못한 것을 외면으로 끌어낸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런 게좀 들었어 그리고 조금 낯가리는 거 있어 그 남자분은요? 남자분은 되게 몽몽이 같은 게 느껴져 어, 되게 귀엽고 근데 한번 고뇌할 때는 되게 거기에 대해 생각이 깊어 거기서 헤어 나오려면 조금 걸려 올해 이분들이 좀 운기 같은 경우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시작하는 운기의 문이 들렸어. 상승 운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 근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조금 올해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잠재되었던 것을 끌어내든지 사기 충전을 할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면 은 이번 해만 지나면 내년에는 좋다. 이런 게 뭐야 건강 좀 조심해야 돼 가로수 이런 거 들었어 아, 비즈니스적인 뭐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잘돼한 100까지 치면 은한 75? 80? 이 정도는 어... 돼 왜냐면 요 여자가 지금 보면 운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작품 선택을 잘한다든지 찌게 노력 많이 해두 분이 그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응 끝까지 잘돼 왜냐면 여기 둘이 쿨짝이 잘 맞아 누가 하나 짜치면 누가 올려주고 또누가 하나 짜치면 누가 올려주고 그런 게 들었어 그 남자분 이성적인 한 사람을 진득히 보는 그런 게 있어 내 가족을 아주 중시 여겨 집단 이런 게 강해 그래서 조금 내 거는 이렇게 챙긴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지금 옆에 뭔가 누군가 있을까요? 남자분은? 응, 있는 것 같아. 올 말부터 내년 초에 조금 혼인 문이 열렸다? 이런 게 조금 있어. 아 그래요? 응. 어. 여자분 이성적인 건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자분 이성적인 거는 자기가 편안한 걸 추구해.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남자 만날 때도 조금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오, 어, 네. 자기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해 진짜요. 어 되게 시끄러운 거 싫어해, 이 사람, 뭐 이분들 선생님 말씀대로 음. 커플은 아니에요 음 네. 재미로 보는 궁합이라고 이제 드라마 커플이에요 음. 그래서 전도현 씨, 정경호 씨음 칸의 음. 이왕 전도현? 네 음. 그래서 두 분이 일타 스캔들이라고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이 둘이 가 그걸 쭉 끌고 가는 힘이 좋아 각각 운이 볼 때는 조금 나,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좋지는 않아 아, 그래. 만약에 네 가족이 있다면 셋이 좋은데 하나가 나쁘던지 그래도 네네. 이렇게 구성원 자체가 사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셋이 좋은 운기가 더 크면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커 그런 격이다 이렇게 보여 탑스타예요 지금 음.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리 유지할 수 있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타고난 재주권이야 어, 집안 자체가 그냥 연예인? 진짜 이런 천직 음... 여기 여자분 존도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의 문을 열어 내가 아 그랬지? 잘 다독여야 돼 네. 지금 다독이면 은 끝까지 말년까지 응, 잘할수 있어 동경호 씨가 오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소녀시대 수영 씨예요 응. 혼인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뭐 응. 내년에 내년 그... 초에 그 음. 수영씨랑 완전 그냥 그냥 쉽구야 피출 같아 전도연씨 어, 그 음. 후속 작품도 지금의 운기로 잘될수있을거예요 같이 하는 작품 속에서 남자의 운기가 좋다 보니까 같이 오.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끌고 가는거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들어와 이분들 조심해야 될점 조심해야 될거는 여기 여자분 같은 경우 건강 뭐 과로 뭐 이런거 좀 스트레스 관리 좀 잘하면 될것 같고 남자분은 조금 어 구성 조금 든다 그것만 조금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예 바르고 좀 철저하고 뭐 이런 게 들었어 뭐 정당방위같이 이렇게 딱 대응을 잘할것 같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두 분의 이제 궁합은 몇 퍼센트인가요? 60% 손오배 이런 게 되게 커 음.